아르세우스님 오랜만에 뵙네요 분명 저번에는 당신의 그 충실한 분신들 펄기야 디아루가 특위를 뽑는데 실패했었잖아요 아니 알사님그 안좋은 카드만 뜨게 한다는 저주를 거신 이후로 진짜로 좋은 카드들이 한 번도 안 떴어 지금 특위 카드 구경해본 지가 기억도 안 나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진짜 빨리 저주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웃음> 와우 최근에 갑작스럽게 깜짝 출시해버린 또 다른 신규 팩 타임게이저 그리고 스페이스 저글러 요두개 여기서 특이 사냥들을 한번 해볼게요 설마 이두중 하나에서 뭐특일를 하나도 안 나오겠어 응? <웃음> 자 여기는 어떤 특일들이 들어 있을까 바로 한번 까봐야지아 <웃음> 이렇게 안까져 <웃음> 이런 악마들이 찾아왔군요 오오오 어, 어, 어!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언제 나왔죠 싱어카드팩 스페이스저글러랑 탄게이지 하잖아 삼촌 이거 어떻게 구했어? 아니 이거.. 아니 삼촌 이거 촬영해야 돼 택구 아, 지금 당장 나가 내가 특일 뽑아줄 테니까 <웃음> <웃음> 오이건 뭐야 때마침 종류가 딱두 박스네 야! 김태슈! 아 삼촌 안녕하세요 왜불렀나 저번에 결국 우리 승부 못 냈었지 좋아 그럼 오늘 여기서 특이 뜨는 사람이 포켓몬 일장 하는 걸로 하자 알겠어? 하하하하! <웃음> 저번에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 차렸냐? 이번에 서열정이 확실하게 해줄게 내가 여기서 잠깐 이재민이 둘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재민이란 이유지 재민이는 김티슈 얼마 전 문방구에서 목욕 당한 재민이 듀오되시겠.. 오! 이거 뭐야? 천천히다 세팅해놨네 미리 그럼 나도 이제 유튜버 데뷔인 건가?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가? 아이유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여러분들 특이까지 모두 뜰 거예요 오늘은 제가 첫 컨텐츠를 기념해서 여러분들께 꿀팁 전해드릴게요 무려 100% 특이를 얻는 방법 그건 바로 제 손입니다 핵 다이아선 타임 케이저 뽑는다? 이타임 케이저를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니 아 부클맥도 한 파스 까본 적이 없는데 영롱하다 영롱해 야 김티슛 쫄지마 쫄지마 그냥 결과는 이미 정해져있어 왜냐? 내가 특기 바로 뽑아버릴거니까 첫번째 카드팩부터 보자고 아 떨리는구만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어 이제 시작부터 듣기 이상한데? 좋아 시작부터? 리플레이범이랑 리피야? 일단은 그래도 첫번째 카드팩인데 레어 카드면 뭐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까나던데? 오, 오. 잘까지는구만 오, 그래 이게 카드 강이 맛이지 문마구에서 한 백씩 한 백씩 뽑는 거 간질나 가지고 말이야. 근데 뭔가 뒤에 살짝 빛난 거 같은데? 왕자리 수수께끼. 에이, 두 개서서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시작부터 반짝거리는. 아! 요리를라 극장판 나오잖아 근데 이 자식 이거 레어카드인 척하고 있어 아 뒤에서 반짝반짝거리길래 누가 봐도 레어카드인 줄 알았잖아 꺼져 자 다음은 뭘까 뿅. 오 마그케인 아 삼촌 세대에서는 이거 2세대가 완전 금포 포켓몬이라고 그러던데 나는 잘 모르겠어 오케이 히즈이 귀여운 가드랑 아잠깐 야마 너 자꾸 낚시할래? 아, 처음 뽑아보는 신규 팩인데 이거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레어 코일? 오 타임게이저에서는 익숙한 포켓몬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오 발챙이. 발챙이는, 발챙이는 손이 발이 발이래. 넘어가. 이조도. 해리를라. 오리찜지아루가브이. 와. 아로세우스님 요거 맞죠? 당신의 분신 맞죠? 좋아. 특히 이특이런터이 휴지. 출발한다 go, go, go. 자, 잠깐만 뭐, 탑닉스 막 아니야 너왜또또 또 보여 레어콜 어? 주복 뭐야? 이거 이거 안 되겠네 한 5팩씩 까봐야 되나? 좋았어 간다 이번에는 기름 모아서 음 턱일 턱일 턱일 찻 됐다 무조건 뜬다 이제 대충 한 5팩, 6팩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는 하나 뜨지 않겠어? 와히스이 드레디어 히스이 드레디어 드레 V에서 지나온 녀석 V 스타 카드네 그 삼촌이 예전에 보여줬던 일본판에서는 못본 부스터인데 오케이 없는 카드는 언제나 인정이야 좋아 좋아 가자 뜬다 뜬다 <웃음> 훔쳐 오 지나서 <가. 웃음> 너가 너가 왜 나와 <웃음> 어. 이제 SR나서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이러면은 그냥 꽝이잖아 아니야 그럴리 없어 특일헌터 휴지 역전각 노린다 한꺼번에 가자고 꺼져 <웃음> 말도안돼 나 포켓몬카드 접을거야 그럴줄알았어 내가 뭐특일런터 이거 완전 똥카드헌터잖아 <웃음> 이 원조 특일헌터님이 보여주지 이유지 너는 말이야 카드 까는데 정성이 없어 뭐? 100% 특이 카드 먹기고 있네 너의 총는 성생뭐 얻어 특일 자고리 카드 까면 말이야 한땀한땀 한 땀. 정말 모든 진심을 담아서 뽑아줘야 돼어 이거 신규 팩을 뚫렷기 바로 까볼 수 있다니 여기에서 털기야 특이 카드랑 뽑으면 거의 뭐 20만원 이상의 주의 카드도 나온다니 둘 중에 하나 뽑아버리지 뭐 바로 한번 가보자 스페이스 자글러 나만 믿고 따라와 특길이 뭔지 보여줄테니까 트리로던 나물빼미 오날색마 귀엽구 진정해 아직 몸풀기야 이번엔 진짜 진심으로 담아서 아이고 펄기야야 많이 힘들었지? 여기 갇혀있느라고? 걱정마 나 김티슈가 바로 뽑아줄게 여기서 널 꺼내줄게 나만 믿어 귀여운, 귀여운 펄기야 펄펄펄펄펄펄 기 찌리리공 동미러 아. 깜짝 놀랐잖아 주애야 어 좋아 빛나는 것만 토개피 넘었어 오리찜 펄기야 뽀뽀뽀뽀잉 좋아 나도 일단 오리찜 펄기가 나왔어 아까 한잔 닭그 멍청한 이유지만야 나는 달라 이번 거 왠지 느낌 좋아 쪽을 보면 아 이때 또 여름이라고 곤충들이 활기치는 시기라 그런지 귀뚜리가 나와버렸네 놀리가 없는데 내가 뽑은 무조건 특일인데 핫 아. 주야! 아 레어 말고 트레이너로 나오란 말이야. 아우 응. 히드라운 벌마스. 좋아, 그러면 이제 나도 템포를 살살 올려봐야 되나? 다섯 팩씩간다 아이, 이유지. 잘 봐. 너와 나의 클래스 차이를. 아군 놈, 마그탕, 레돈벌레, 경치를 넘었어, 바리토스. 요 정도까지는 뭐 아직까지 괜찮아. 쭉쭉쭉 가면 되는 건데 이거 뭐. 글레이시아? 아 너도 레어로 나오지? 레어로 나왔으면 귀여워 했을텐데? 음... 어? 히스이 퍼프니크 어째 약간 느낌이 좀 그렇다? 어? 야야 야, 설마? 엠마! 엠마! 아.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우리 모두 다같이 곤충 채집을 나설거예요 독진봉! 아... 이건 내가 또 조바심을 내니까 잘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내 템포대로 가보자. 날색마 아짜만다르 브이스타. 근데 너 말고 브이스타 나올 거면 딴애들도 나와주지. 아 이거 이럴 리가 없는데 이제 슬슬 몇장안 남았는데. 좋아. 설마 뒤에 반짝이는 거 이거? 허! 어? 하. 어? 오. 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이것이 바로 김티슈 클라스. 울트라네요, 어리신 펄기야. 뽀뽀뽀뽀뽀잉. 캬, 울트라네요, 가또 펄기하러 나. 봤지? 이게 바로 너와 나의 클라스 차이. <웃음> 어이, 이유지. 앞으로 이 김티슈님한테 까불지 마. 알았어? <웃음> 나의 첫 울트라네요. 예, 예, 예. 컬렉션 이렇게 또 하나 되는구나 하나 <웃음> 이제 야나 이제 집에 갈게 야 놓고 가라 뭐지? 음.